한동안 문헌 쪽으로 만들까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것을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웅 진진가진 진웅 진진 진우가, 이네요 하지만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 대충만 들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연구할 주제는 바로 번개입니다. 제 기억으로 마지막으로 번개비트를 만들었던 게 폭풍용 아우솔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때도 완성 퀄리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연출적인 부분보다 그 번개 그 자체에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아무래도 번개는 뭔가 번쩍번쩍한 그런 느낌이 있되는데 그때 만든 번개는 그냥 모양만 있고 빛은 그렇게 나지 않는 그래서 그 작품에 사실 좀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번개를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번개 같은 거 효과를 넣을 때좀 제대로 넣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오늘 번개를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여튼 오늘 번개를 표현하기 위해 특별 재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특별 재료가 뭔지를 먼저 보기 전에 참고자료부터 먼저 보고 오시죠 일단 번개를 간단히 말하자면 번개는 구름과 구름, 구름과 돼지 사이에서 일어나는 방전현상으로 특히 큰 소리내는 천둥이 동반대 아예 계약 전기예요 전기 단순한 전기예요 다만 눈에 직접 보이고 인체에 닿으면 치명적일 정도로 매우 강력한 에너지라는 걸 머릿속에 각인해야죠 번개는 대체로 이런 나무까지 혹은 뿌리같은 모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작업을 하는데 쉽게 이해하자면 과학실험실에 흔히 보이는 플라즈마볼 있죠 이런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잘 가져오면서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을 위해 사용할 특별 재료는 바로 이 ELY입니다 우리가 흔히 네온사인 공용로 많이 쓰는 재료인데요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따로인버터가 존재해 평소에 만들던 기본 회로로는 연결이 안 되는데요 하지만 시중에서 파는 보조배터리로는 연결은 가능하죠 그리고 이렇게 야밤에 봤을 때 정말 빛깔이 예쁜데요 아 이렇게만 봐도 벌써부터 아주 예쁜 번개가 나올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뭉쳐놓고 손에 올려놓으면 나선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제가 항상 빛을 사용할 때꼭 따라오는 재료가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글루건을 사용합니다. 먼저 나중에 바닥과 글루건 작업물이 잘 떨어지도록 바닥에 바셀린을 잘 발라주고 글루건을 저온 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가는 그 지그재그와 나뭇가지 같은 번개 모양을 그려줍니다. 근데 글루건의 온도는 어떻게 조절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올 게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자면 콘센트를 계속 뽑았다 꽂았다를 반복하시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글루건도 온도 조절이 가능한 기능이 있는 걸 발명해줬으면 좋겠네요. 글루건이 다 굳으면 손이든 도구든 뭐든 이용해서 떼어내주고 이 떼어낸 건 전부 통으로 글루건이라 엄청 흐르적거린데요. 이걸 어느 정도 빳빳하게 고 시키기 위해 철사를 모양대로 집어넣습니다. 물론 두꺼운 철사를 집어넣으면 번개비도 잘 안나고 두께도 너무 두꺼워져 번개도 못생겨지기 때문에 가능한 얇으면서 고정이 잘 되는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철사까지 다 완료하면 여기 아까 광섬유를 붙이는데요. 광섬유는 글루건을 사용해 번개 라인에 따라서 붙여주다가 어느 정도 한줄 붙으면 표면을 글루건으로 한번 더 덮어 마무리를 해줍니다. 여기서 글루건을 너무 지덕지덕 바르면 두께가 너무 두꺼워져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너무 두껍지 않게 적정한 선에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득의 e 열 와이어를 하나로 연결만 해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완성도 됐으니 전 전원을 연결하고 한번 봐야겠죠 놀랍게도 완성된 번개가 진짜 예뻐요. 이게 여러 가닥이 더 있는 완성품을 생각하니 진짜 기대되는 거 있죠? 하지만 내부의 철사를 이것저것 고려해서 얇은 걸 쓰다 보니 너무 쉽게 구부러져 내구성이 문제가 있어 마냥 안심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내구성도 있고 내부에 철사를 넣을 필요도 없어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쓰기로 했어요. 바로 3D펜을 사용하는 거죠. 만드는 방법은 아까 글루건을 사용할 때랑 거의 똑같아요. 다만 철사를 안 넣고 모양만 잡은 다음에 바로 EL 와이어를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쉽고 빠르게 할수 있는데 진지하게 3D펜 써먹을 걸 그랬네요. 모양새가 어느 정도 갖춰지고 나면 이제 전선을 연결해주는데요. 아까 깜빡하고 말을 안 했는데 저연 처리를 꼭 잘해줘야 합니다. 전류가 흐르는 부분에 손이 닿으면 시중에 파는 거짓말 탐지기처럼 손에 짜릿한 전류가 흘러 감전이 되거든요. 물론 저기에 흐르는 전압은 5 v 라 위협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저연 처리는 항상 잘해줘야 합니다. 그런 사이에 3D펜을 사용한 번개가 완성되었는데요.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느낌이 좋았어요. 우선 내구도도 튼튼하고 효율적으로 작업이 되니까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3D펜 특유의 오돌토돌한 표면은 거칠게 튀는 스파크 같은 느낌이라 아주 마음에 드는 거 있죠?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의 번개를 만들어봤는데 사실 들어가는 재료만 따라지 원리는. 똑같아요. 하지만 깔끔한 느낌의 글루건 버전과 거칠고 리얼한 느낌의 3D펜 버전 각 마다의 장점이 아주 명확하니 어떤 느낌의 작품을 만드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의 번개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두 가지의 방법을 먼저 쓰기 전에 회로를 연결하는 방법부터 찾아봐야 할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한동안 회로를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기도 하고 이거를 연결을 하려면 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보니까 먼저 부품에 대해 좀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차면조사도 와중에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알아낼 수도 있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닐까 싶어요 여튼 이번엔 좀 어려운 과제가 여러 개 많다 보니까 이번 번개 이펙트를 이용한 작품은 두 가지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인 다음 작품은 그냥 연습용 작품이라 생각하시고 가볍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실전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